바로 이렇게 딱 밀착돼요. 엄청 딱 밀착이 되면서 스타일링이 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 컬러 아이브로우 소비라는 제품이 있어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구매를 해봤는데 리뷰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 요즘 눈썹 트렌드가 좀 와일드하면서 내추럴한 눈썹 표현을 하는 게 정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와일드한 눈썹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브로우 픽서라든지 눈썹 펌이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 궁금한 제품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외국 언니들이 이렇게 정말 와일드하게 눈썹 표현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외국 언니들은 왁스라든지 이런 스타일링을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를 한게 바로 이 제품인데 그러니까 왁스 같은 솥 제품이에요. 컬러는 총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명, 블랙, 브라운. 브라운 종류가 약간 웜한 브라운하고요. 쿨한 브라운이에요. 네 가지 모두 제가 다 구매를 해봤어요. 과연 이 사진처럼, 이 상세 페이지처럼 이 컬러 표현이 되면서 와일드하게, 왁스처럼 딱 고정이 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딱 구매를 하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한 세트로 눈썹 칼, 왁스 속, 스크류 브러쉬. 이렇게 그다음에 분무기처럼 되어있는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이한 세트에 3 5 0 0원 꼴로 구매를 했고 배송비는 따로예요.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어 과연 이게 남는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저렴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분무기에 물을 넣어서 한두 번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하면 스크류 브러쉬에 묻어나요전 제가 지금 좀 과하게 많이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살짝만 올려도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발랐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눈썹이 그래도 좀 약간 위로 좀 쏟아있는 상태인데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잘 보이나요? 지금 이거 눈썹이 이렇게 와일드,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바로 이렇게 딱 밀착돼요. 엄청 딱 밀착이 되면서 스타일링이 돼요. 투명한 컬러다 보니까 컬러 없이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밀착돼서 눈썹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눈썹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눈썹을 살짝 그려봐야겠어요. 눈썹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썹 와일드하게 표현한 후에 살짝만 메워주시면 정말 예쁘게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눈썹을 표현해주시면, 와일드하면서 내추럴한 눈썹 완성! 이쪽에는 제가 한 블랙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블랙. 이렇게. 블랙 컬러는 이렇게 보면 은 진짜 블랙 컬러예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봐긴 해가지고, 한두 펌프 정도면 될것 같아요. 물드는 건 아니겠지? 피부에. 물을 많이 바르니까 약간, 약간 염색되는 느낌 음, 살짝 까만색으로 염색이 되긴 하네요 컬러가 입혀지면서 요거의 단점을 제가 알았습니다 까만색은 요게 피부까지 다 묻어나서 사용할 때 진짜 조심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거의 여기까지 다 칠해졌어 면복으로 좀 닦아낼게요. 아, 진짜 춘삼이. 사용할 때 투명 아니면 은 컬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웬만해서 물을 진짜 적게 소량으로 사용해서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눈썹 꽉하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숱 많고. 그런 분들은 약간 스타일링한다는 라 느낌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까매졌죠? 물을 좀 많이 올렸을 때는 피부에 진짜 많이 묻어놨는데 물을 소량 묻힌 후에 하니까 확실히 이거는 컬러감이 좀잘 자연스럽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음, 여기에 눈썹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눈썹 표현이 된다는 거. 진짜 왁스 바른 느낌이에요. 딱 만졌을때도 고정돼있고 음? 다 이쪽을 지워서 브라운 컬러를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를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쪽 눈썹을 지우고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는 깐. 생각보다 안에는 진짜 초콜릿 브라운 컬러로 이루어져있는데 컬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물은 정말 살짝, 소량 딱한 펌프? 반 펌프? 정도만 올릴게요. 손등에 올려보면 약간 이런 라이트한 브라운까지는 아니고 초코 브라운 컬러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블랙이랑 뭐가 전혀 뭐가 다를 게 없는 느낌? 살짝 갈색이 나오는 것 같긴 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살짝 브라운기가 살짝 보이는데 거의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이에요 이쪽을 지워서 또 다른 좀 약간 붉은 계열의 브라운 컬러를 살짝 올려봐야겠어요 이 브라운은 조금 살짝 실망스러운 감이 없잖 않아 있어요 자 이제 지우고 왔어요 여기에 약간 붉은 브라운 컬러의 제품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이 라이트한 브라운과 컬러가 딱 뭐가 다른가 할 정도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보면 이쪽에 살짝 진한 껌이없잖 않아 있습니다. 물을 넣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컬러감이 바로 이거거든요. 오히려 라이트 브라운이 조금 더 붉은 감이 돌고요. 이쪽이 좀 오히려 초코 브라운이고요. 이쪽이 오히려 붉은 감이 도는 브라운 컬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시... 이쪽에다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에 컬러를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짝 이쪽이 붉은 감이 조금 더 도는 그런 느낌은 살짝 봤네요. 요즘 아무래도 와일드하고 내추럴한 눈썹 표현이 트렌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제품에 정말 관심이 더욱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총네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봤을 때 투명,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봤는데 브라운 컬러는 사실 지금 양쪽을 봐도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허나 투명과 블랙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기본적인 베이스는 스타일링! 왁스처럼 이렇게 고정시키는 스타일링의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근데 눈썹이 블랙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투명을 사용하다 보면 하얗게 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아서 블랙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브라운이나 뭐 라이트한 컬러를 눈썹을 연출했을 을땐 그냥 전체적으로 투명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이런 픽서들 같은 경우에 정말 하나, 두 개씩 출시가 되고 있는데 거의 액체 수준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왁스 타입은 아직 한국에서 출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이기도 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부에 탁 밀착이 되면서 눈썹 연출을 조금 더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밀리밀리김밀리였고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리뷰해보고 싶었던 제품 아이브로 웍스 속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안녕, 바이.